자, 아이거 반갑습니다. 자, 리제로, 어, 캐들이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에드나, 그리고 라인하르트. 지금 이제 뭐 생방 켰는데 벌써부터 라인, 뭐 이게 막 반응이 뜨겁네. 뭐 그렇게 쎄? 뭐쎄다카네 지금. 어, 저 지금 나온 지몇 시간 안됐고요 저도 뽑아서 바로 그럼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바로 가보자고. 원밤 시작 오늘, 오늘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잘 돼야 돼요. 언제나 포켓잘 돼야 되는 거든가. 언제나 잘 돼야 되는 건데. 어, 오늘 유난히 잘 돼야 된다. 콜라보가 복각된 날이니까 엄청난 날이잖아. 콜라보가 복각됐으니까 뭐고 또야몇번 치지도 않은데 막 질질 떨어지고 이러지 마라. 아직 치기 전이다. 일단 시작은 조금 원래 약간 좀 가볍게 조금 말아먹으면서 들어가는 거지. 자 들어가자 임마야. 이번에야말로... 마블이 뒤에서 떨고 있나? 마블아. 성의를 다하도록 하여라. 마블아. 조심하자.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마블아. 민감하다. 마블아. 아하. 3연속 실패다. 두 번만 더 지켜보겠다. 두번 동안 어떤 색깔이 안 나온다면 일단 너를 방송에 출연시키도록 한다. 그렇지. 색깔 좋고. 오늘 방송 쉬고 싶지? 쉬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출연이 하고 싶은 건가? 우리 마블이 출연하고 싶어요? 우리 마무리. 그렇지. 오케이. 뒤 빛나고. 자, 이번에 한번 뚫습니다. 뚫습니다. 렇게 그렇지. 뚫었어요. 그러나 그래, 드나, 뜨고요. 이번에 뜬다. 이번에 뜯게 된다. 이 말이죠. 마블이 전생방 때 거기가 터졌는데 오늘 종 열받으면 내 거기를 공격할 수 있어요. 오. 야, 마블아. 니 이걸로 어떻게 대충 툭 칠라 하는 것 같은데. 잘하긴 했거든. 그래도 다시 세 번에 기회 준다. 세 번에, 세번 안에 신캐 하나 나오자. 뭐 압박하는 건 아니고. 90 다이아 안에 신기 하나 부탁 좀 할게 자, 아, 님이뽑습니다 네. 정보 라인하르트는 생명기반이라 네. 반지 치기로 하세요 심탈에 있는 마무루 컷 성공했어요 굿 오. 생철로 하고 어 윗부분 치역치피가 좋겠다 이거지 아, 말하는 가운데 아, 두 번째 이스택 쌓였어요 마무리 마무리 이스택 쌓였다 마무리 이스택 쌓였어요 요즘도 꾸준히 하루에 뒷픽 적어도 50번은 찬다 50번 정도는 연습하는데 딥키기 조금. 원래 복구를 차야 되지만 약간 그거보다 아래를 찰 수도 있다네. 이번에 세 번째다, 마블아. 약간 더, 이가 지금 너무 방금 너무 벌벌 떠는 걸 느껴가지고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랬어. 그래서 안 때리고 마블이한테 기회를 좀 줘봅시다. 마블아. 이번에 형이 응. 니가 누르게 해줘볼게. 딱두 번이다. 이 중간 천장까지 해서 안 뜨면. 아, 내가 눌렀구나. 아, 야. 스킵은 니가 눌러. 스킵은 니가 눌러. 자, 칭간했고 아, 뭐, 뭐, 이런 걸로 대충 떼우려는 생각이면 네 착각이다. 그걸, 그런 걸로 대충 떼우려고 하면 안 된다. 어? 오케이. 그렇지. 야, 마블이 긴장했다. 야, 긴장했다. 조금, 그래. 뽑기란 게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코 특집을 해라고. 진짜, 제발, 여러분. 내 진짜 코바는 참아, 진짜. 알았어. 내 생각은 해볼게. 그, 베아트리스. 아니야, 마블이. 가 아니야. 이걸로 안 된다. 자, 이번에 마블아. 마지막 기회다. 고인 특집하라고? 이자석 봐라. 실패했듯이 약간, 약간 그 약간 위쪽 아랫배에 맞았어요. 어, 그 정도면 뭐 괜찮지? 그 정도면 <웃음>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어, 아니 실패했어. 실패했어. 실패했기 때문에 마무리 아직은 남자 맞아요. 아직 남자 맞고 어. 괜찮다, 이 말이지. 아. 자, 이제 마무리가 잠깐 아, 자는 사이에 뽑아가겠습니다. 뽑아가겠습니다. 뽑아가겠습니다. 지금 막이견들이 엇갈리고 있네라이너르트보다액더 좋은 것 같다, 이런 말도 있고. 나는 사실 에키드나가 더좀 기대되거든. 읽어봤을 때헤머드나 코서서브람 어 종족 불명대 그래가지고 딜 겁나서일 것 같은데, 뚫었고요뚫었고자 이번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마부리는 그 선데 맞아야 그때부터 조금 제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야, 베라틸스? 아 베라트리스? 아 에밀 좋지? 아 에밀리안 좋지? 그게 아니었거든. 비기 필살기라가지고 프로 배노으면막 빙계를 하다가 확 터트린다. 이건 이건 잘 나왔다. 어. 요정도는 인정할게요 자 계속해서 갑니다 야 이거 이 리제로 세계관 정도면 어느정도고 좀 세나? 세계관이 칠레제를 비교했을 때 어떤데 어, 요거 두개 각이다 두개 나올 수 있다 인정이지 라인하르트는 인간되게 좋다고 일단 이레래 해볼게 많구만 제일 세? 진짜? 듣고 일단 들었고 이제 좀 나와봐봐 나도 뭐나와있어볼거 아니야 저 두개 두개 세개가 세개 세개 이정도면 됐나? 자 이번에 이제 두 캐릭이 다 나옵니다 하나랑 라인하르트랑 둘다 나오게 된다는데 자세개그렇지자 네, 검색을 이마가 니좀자검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도 색을 할까 입니다 자 검색을 할까 입니다 자할 거고 어, 최대 생명력 절단 음, 절단 치다세밀색을 할까 뭐 이게 칠때마다애도 죽나보네 칠 때마다 그런 느낌인데 자 계속해서 가면 아두발더 남았다 심지어 두발더 남았다 두발더 남았다 하나 나와주고 그렇 랩뭐좀 상향 안 먹었나? 음, 상향은 없고 그 성물만 추가된 것 같은데 자, 하나 더발자 아, 이거 뭡니까 마지막은 하나 일때 드디어 하나 떴다 이정도로는 배고프거든요 계속해 보도록 하죠 주피나 모는 뜨면 반피날라간다 약간 운빨이 좀필요하네 그치 만 뭐야 두고 의견이 왜 이렇게까지 나냐 괜히 키운 내는 또왜 나오노 내 보진 않을 것 같은데? 사기 인정도라는데나너 구스가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또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보자고 채널을 한번 바꿔야 되나? 아니면 마블이 아랫돌을 한번 더차야 되나? <웃음> 한번 더차야 되나?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다스가아이거 진짜? 마블아 세번준다 긴장해라. 야, 마블이 자는 거잠 깨라. 긴장해라. 세번 준다. 한 번. 제대로 하자. 라인하르트나 에키드나 둘 중에 하나 꽂아라. 세번 안에. 그러면 나뭇가지. 자, 세 번째다. 세 번째입니다. 마블이 꿀잠 자고 있습니다, 꿀잠. 스승님, <웃음> 마침 하셔야죠. 내가 거절하니 마블이 이제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누나라고 불러내고 이때, 이때 나오더라니까. 지난번에 마블이 이제, 어? 트지니까 나오던데, 트지니까 나오던데, 마브라, 마브리 누나 불쌍해. 오케이, 그렇지. 마브리는 원래 그래요. 트지야 잘 나온다. 의료 성과어요 그냥 복용 수세요, 주무님. 수으로. 더 당기세요, 좋아요. 자, 하나, 하나. 무료 복용 수를 세워주세요. 그럴까요? 그럴까? 이번에 나옵니다. 복용하다 성질한데 보구나. 아, 이거 진짜. 이씨.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무료성전환 마법라 <놀라> 좋아요 구천사 채널로 옮겨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천장도 가보자 구천장으로 아 구천장이 아니고 구천사 구천사로 구천사로 해가지고 아왜 나만 안 나오는 거 같지? 잘 나온다며 자 구천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천사 들어가보자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그건 아마 보 전쟁 같은 사랑 전쟁 같은 마블, 조심해라. 형도 자는 걸 깨울 수도 있다. 천장 좀더 가볼게. 더 가다 보면 나오지 않겠나? 아, 요번에 몇번 정도 안 나오면 마블이 좀 이렇게 있고, 트위치에 지금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팔로우가 생기냐? 트위치 생방이안 나가! 이것들도 진짜, 진짜, 아, 우리 분 차이 가지고 그냥 미치겠네. 맨날 생방 안 나가, 트위치 나가는데 소리, 아니, 소리만 나가는데, 소리 모르겠다, 진짜. 아 다섯 번자두번안 나왔다 두번안 나왔다 다섯 번안 나오면 이번에는 미들 킥으로 갈비뼈 한대 맞자 그 정도 맞아야 될거 같고요 갈비뼈 자세번안 나왔고요 더럽게 개빡치네또 이거 오늘 뭐가 이렇게 안 나와 저 네버 야마 막... 어, 약간 스트레스도 해소해야 돼요 나는 미안하지만 마블이 쳐야 다시 웃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열받고 있어요 지금 또 살살 실어한다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색깔 괜찮고 꼬자 봐봐 그렇지 한개 마멜 방송은 안나가지만 후원은 할수 있다 이말이야 아, 아 그래요? <웃음> 아, 트위치야 사라져 아, 방송 안나가도 후원 가능합니까? 또 우리 코큰 사람 목소리 한번 들었네 자, 이안 되겠다. 형, 양말 벗을게. 형, 양말 벗을게. 양말 벗게 만드네. 자, 마부리야, 지 가드를 하느라 이렇게 팔이 올라와 있단 말이야. 여기 옆구리가. 옆구리가 지금 빈다, 이거 아니야. 그럴 때죠, 이렇게. 이렇게만 하다가 옆구리 빗대. 이렇게 아, 차는 거지. 좋았어요. 스트레스 좀 풀렸다. 저거 맞으면 갈비뼈 깨질 수 있다. 좀 다시, 시원해졌어, 시원해서 웃음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요 웃음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어. 아, 어디서 이마 마멜 같은 거 하나 꽂아놓고 지금 지켜서 잘했다고 말이야. 이딴 식으로. 좋아하는 척하고 앉아가지고. 마무라 힘들면 당근 흔들어라. 당근 못 흔들걸, 지금. <웃음> 자, 다섯 번 기회를 또 줍시다. 다섯 번. 다섯 번만. <웃음> 여자한테 너무하신다뇨? 아, 아, 좀 시원해졌어. 아, 스트레스 해소해가면서 뽑아야 돼. 안 그러면 늙어요. 유튜버들이 많이 늘린다니까 이게. 자, 한 번. 어? 안 그래도 세트까지 해가지고 안 그래도 누적돼 있어, 스트레스가 지금. 두 번. 두 번. 어, 우리 정신차리라. 정신차리고 다 에너지를 뒤에서좀잘 보내봐봐. 어, 그렇지. 좋아.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가자. 자, 이번에 뜹니다, 여러분. 좀 들어갔나, 어, 들어갔나, 브라 자, 지금 들어간다. 자, 제발. 만약, 만약에 이름 뭐야? 이렇게 나와라. 그래, 키드나. 와, 야 오늘, 야 고인특집 오늘 어거지로 많이. 아니 지금 반이 지금 세 번째 나왔는데 이거? 흔들리는 동공 속에서 네 불안함이 느껴진 거야. 고인특집 해줄 테니까 그만 나와라. 죽는다니 진짜. 고인특집 해줄 테니까 그만 해라. 진짜, 쓰기 진짜. 챙기고. 해줄게, 그래, 해줄게. 이거 고인특집 하는 날이 내 책상 부사지는 날이 될것 같은데. 반, 싫은데? 이래서. <웃음> 그만하자, 반아, 진짜. 어. 뭐, 임마, 존나? 왜 계속 지가 나오는데? 뭐, 80% 올라간다던데, 뭐, 그 정도는 많이 좋올라나 치명은 일단 계속 터지겠지. 또 올라가서 좀더 세게 때리겠는데. 뭐, 어, 근니 대단하나? 니가, 어? 마블이가 쓰러져 있어서 그런가 봐. 아, 그런가? 마블이 아, 용서해주고 좀 출연시켜줄까? 용서해주자. 자, 뿌 내자, 마무리. 자, 네, 우리 마무리가 왔습니다. 마무리야 이제 기회을좀 내기로 했고, 아, 한번 본인이 직접 힘을 내기로 했고요. 자, 그닥좀 새롭긴 하네. 아, 좀 새롭긴 했고, 마무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는 다섯 번또기회를줄게요 다섯 번에 안 되면, 아이고, 우리 도르미님. 5 0 0 0원으 위에 버프 떴어요? 하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부족한 양편이지만 쏩니다. 구대천사에 가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겠다, 님이 또, 안 돼, 안 돼. 결 어. 그럴 는 없다. <웃음> 뚫으면서 드디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어, 한 개. 마블아, <웃음> 고맙다. 고맙다. 야, 우리 마블이 만세. 유후! 야, 마블이. <웃음> 야마블이했다이거로야 어, 마블이가 직접 눌러줘야 되네. 확실히 좀 다른데? 괜찮았는데 방금? 야 요거는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한. 와 좋아요 좋아요. 요거. 자, 계속해서 호 마블이의 가호갑니다. 마블이 누나한테 어디를 만지는 거예요? 아 잠갔다. 우리 마블이 여자 됐지? 이게 예,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마블씨. 아이고 미안합니다. 마블이 아, 오늘부로 누나 가됐어요 안돼 안돼. 아니다 아니야 뚫을 거야. 잊지 못하고, 우리 마블이, 형 마블이 계속 만지면 넣었다고. 아, 내가, 내가 하고 있잖아 또. 아이고야, 이거 또, 마블아. 니한테, 어, 마블이가 나, 지 이런 다 합정으로 가져가십시오. 헐합니다. 어? 자, 마블이, 우리 마블이 잘 해보자고. 어. 이번에 마블이 다섯 번기회준다 다섯 번기회준다 적어도 다, 150 다이아에는 하나씩, 이 기... 자세가. 못 띄우면 이번에는 옆구리가 아니라, 아, 생각 좀 해볼게. 생각 좀 해볼게요. 어디가 좋을지. 쓸 거니까, 뜰 거니까. 자, 둘, 스택 쌓이고 있다, 와봐라 이번에는 그 극진 가라데 킥 중에서, 요거 이제 내가 우리 도장에서 배운 건 아닌데,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 그거 한 번, 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발면에 나오게 되니까. 네 번째. 씁쓸하네. 아브라 다섯 번째 간다. 여섯 번째야. 아니 이렇게 더럽게 안 나올 수가 있나? 자요번 공격은 아 복부에 그대로 박을 수 있는 공격인데요. 자 이렇게 위에 딱 꽂혀 놓고 하자고요요이다 좋겠구만. 원래는 보통 뭐 원래 요렇게 차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차는데. 칠백칠 서버로 이동해 보시오. 그 극진 극진 가라대에서 보니까 요렇게 차더라고요. 이렇게 요걸로 요 요걸로 <웃음> 갈비 여기를 이렇게 차주는 거지. 그거 한번 써보자고 고쳤네, 고쳤네. 여기 발자국이 나 있는데? 발자국이? 놀기처럼 재밌네. 명도서부스 아. 보고 있는데 저러 그 죽겠어. 우리 마무리 환자가 숨을 쉬지 않겠습니다왜 계속 만지시는 건가요, 그래서? 아, 내가. 야 다시 남자로 돌아와. 아, 아 새우사진 아니 새우 스관거아니우 발가락 새우 스찬게 아니고 여기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기를여기 발가락 차면안 되지. 절대 발가락 차면안 돼. 여기를 찬거야 그럼 이게 요, 들어간데 말이지 극진 가라데선서 그렇게 찬다며 자 계속해서 갑니다 네, 극진 배워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 카더라 지금까지 못뭐 뽑으셨나요 아 지금요 라인 두개뽑았어요 네, 라인 두개 쉬고 싶대요 어보요 쉬고 싶다 어차피 이번에 천장인 것 같으니까 조금 쉬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블이 거기 재생해 줘 그렇게 재생을 시켜야 또찰거 아니야 마블이 다시 남자가 됩니다 이제 고환이랑 재생되고 있다 재생이 좀 되고 있고요. 좋다. 또 천장이네. 야, 이번엔 뭐 받을까? 지금 라인이 라인 두번 나왔지? 라인 필살기 1업이고 에크디나 지금 하나 받았고. 와, 이거 진짜 미치겠는데? 뽑기 진짜 더럽게 안 나오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라인? 진짜 4천장 플로우 찍고 콜라보 풀필 했습니다 이건 비치인가 흑우인가 4천장이 콜라보 풀필인 것 같은데 3렙에 랜덤 두개 붙지 그래 라인은 필풀을 꼭 해야 된다고 키드나 가자고 라인 애매하다 키드나는 공격력 개수만 오릅니다 형 베스타 때보다는 안심해 아 그래 라인이 또 구질구질 할 수도 있어 한번 보자고. 복습 한번해보자 복습. 자,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나난얼마가더셀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전체를 절단해 버릴 것 같아. 아마 개작살 할것 같은데, 이거. 근데 필살기는, 어, 기본 력2 5에서 35% 하고, 이 개수만 차이 난다, 이거지. 근데 이 필살기 를 너무 낮으면 올킬이 안날 수도 있잖아. 조그만 레벨 올라가면 올킬 날걸. 얘는 완전 올킬형이거든 내가 봤을 때. 잘하면 올킬형. 자, 라인은, 한 명씩 따는데 그 딜, 딜 숫자가 되게 높아 보여야 뽕맛을 치릴 수도 있겠지. 이게 또잘 떠야 되고, 매 턴마다 뽑기 하는 느낌이야. 매 턴마다 계속 디버프 면역 이런 거두번 연속 뜰 수도 있고, 그지? 만약 그렇게 뜨면 겁나 약할 거 아니야. 근데 주피 증가나 모든 증가가 뜨면 이제 그때 개설상을 하는 거고 아 근데 궁을 쓰게 되면 모든 색군이구나음 모든 색군이니까아 이게 좀 많을수록 진짜 올킬이 나겠네 별로 안 많으면 올킬이 안날수 있겠고 그지 아 결국 누구 쓰느냐인데 지금 내가 필사기 이 2... 아니지 1봉 원남의 라인이고 라인 얘기가 많네 좋습니다 라인 받도록 하죠 잠깐만 중간증감 한번 해보고 한 천장 들어가 볼지 생각 좀해 볼게요 잠깐만 라인 지금 3렙 들어가긴 하거든 5렙이잖아 이마가 효과보려면 그렇지? 3렙 치즈치방이 이렇게 높지가 않네 관통이 높지 않고 에키드나 마음에 들었다면 애키드나한테 확 가겠는데 생긴 게좀좀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뭐 의상이나 이런 어떤 그런 거는 이쁘긴 하네요 이거 4 0 0펀인데 풀업이 600퍼 잖아 400퍼 풀은 어느 정도 나오려나 형 취향 아니야? 어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생긴 게 약간 너무 <웃음> <좀> 이상하게 생겼어 <웃음> 아... 일단 필살기 1업이 얼만큼 꼽히는가 보고싶은데 그 다음에 한 천장 더 가볼지 말지 판단할 것 같아요